세마치 장단에 맞추어서 세마치 장단에 맞춰서 진도안이라고 면 같이 불러보세요 더운 따군 따군 더운 따군 따군 여기 체크 같이 해보셔요. 만약에 세마치 장단이 중간에서 어렵다 싶으시면 중무리 장단으로 치셔도 돼요. 아, 구, 아, 랑, 아, 구, 구, 구, 이렇게 치시면 돼요. 그러면은, 저기 뭐야, 진도아리랑은 중무리나 세마치 장단으로 다 맞으니까 그두 가지 중에서 치시면 돼요. 자, 청잡이, 우리. <웃음> 자, 네, 아, 아, 아, 아, 아리아리라. 계시다. 아, 아리아리라. 아, 아, 중머리를 <웃음> 연습을 하신 다음에 노래에 맞춰서 어, 또 장단을 같이 감해서 쳐보시는 거예요. 자꾸 노래하고 곁들여서 장단을 쳐야 이 장단이 몸에 있고 또 이렇게 익히게 되지 소리 따로 북따라 하면 절대로 안 늘어요. 어, 어서오세요. 음. 네. 그러니까 음. 소리를 배운 거를 그거 북으로 치실는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북이 많이 늘어요 소리도 좋고 장단도 안들고 중머리부터 중머리 어, 삼박사로 실을까지 해보시는 건데 우선 중머리를 한 다섯 장단을 저거 같이 쳐보셔요 일단 기본형만 치시는 거예요 왜냐면 변주를 해봐야 소리하면서 편주까지 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일단 기본박이 아주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제 거야 편주를 할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박을 한 다섯 장단 정도를 적어 쳐보시는 거예요. 우리 현사님이 오셔서 제가 이제 저 일단 중머리는요. 어 하. 공공공 쳐보세요. 손 감사님도 지세요. 공자공공공 이렇게 치셔야 돼요. 다시요. 시작. 자공자네 음, 우선 그냥 선사님 네, 그, 네. 보셔요. 시작. 네. 다. 그럼 이제 그 장단을 쭉 치시면서 물레타령을 중무리를 일단 중무리까지만 해보셔요. 성관사님이 그 북으로 정확하게 원박 쳐주시면 돼요. 시작! 레야레 중중머리, 저기 중머리, 중중머리는 중머리를 빨리 치면서, 아, 그래도 있지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하, 수 선생님이 리드를 하세요 응. 자, 중중머리를 몰래야 윙윙 중중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남원사성 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그쵸? 이거 자고에안 그래. 그러고 에에에에에에에에 네, 다음 에에도다 다음 에까지에에 음. 책을 저기 북에단에너 거랑 같이해서 딱 바인딩 해가지고 만들려고 그에거든요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네. 예, 재본해서 네. 네, 본소리니까 소리 저기 오빠야 그 레퍼토리 예. 저 우리 배울 레퍼토리 쭉, 예. 어. 우리향고 저기 아까 네. 그러니까 쫙 하고 그다음에 장단도 아주 북장단을 예. 저기 전편을 다 북장단. 예. 그러니까 저기 뭐 진양조, 중모리, 어,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어, 엇모리, 어중모리까지 예. 일곱 장단을 일곱 개그 장단에 여러 유익적발 변주까지 해서 쫙다 넣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그 하나만 딱 가급지고 다니시면 뭐 이렇게 따로 챙길 필요가 없으시니까 그렇게 하려고 해요.